똑바로 이 <웃음> 이거 못해. <웃음> <이, 아니> 되게, <웃음> 되게 되게 안 익숙한 모습. 저분이 저자. 이번에는요 DBR 296호 전월워치 코너를 한번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월워치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학술지에 실린 논문 가운데서 좀 재밌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골라서 이렇게 좀 해설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어, 이번에 실린 논문은 피드백에 대한 겁니다. 네. 사람이 이 예,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사실 뭐 아주 오래된 원시 시대부터 그 생존을 보장해 줬던 게 사실은 집단,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피드백의 목적은 어, 개선과 발전이잖아요. 근데 피드백을 대충 주거나 하여튼 막별 생각 없이 이렇게 너왜 그랬니 막 이러면서 깨면서 주면 대체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이제 투쟁, 도피 반응이 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네. 싶다.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인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막 대안을 찾고 막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렵거나 공포감이나 뭐하여튼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반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네, 움츠러들거나 뭐. 그러니까 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이 학자들이 연구한 거는요. 이렇게 집단을 4 개로 나눴습니다. 자주 주는 피드백을 자주 주는 집단과 좀 가끔씩 주는 집단 빈도와 관련돼. 네, 빈도와 관련해서.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주는 집단, 추상적으로 주는 집단. 그게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집단은 자주 구체적으로 음. 주는 집단. 자주 추상적으로 음. 주는 집단. 그 다음에 이제 뜸하게 구체적으로 음. 주는 집단. 뜸하게 추상적으로 주는 네. 집단. 구체적, 추상적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구체적은 네가 뭐~ 이~ 한 거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음. 어~ 이슈가 네. 있었던 것 같다 추상적인 건 똑바로 해 <웃음> 똑바로 <웃음> 해 <웃음> 뭔가 <사> 아 <거잖아요. 웃음> <웃음> 어~ 이제 그런 이제 그~ 네 개의 집단을 나눠 가지고 실제로 이제 성과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연구자들이 이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구체성과 추상성의 그~ <웃음> 차이인데요 어~ 이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최악의 피드백은 뜸하게 추상적인 거. 자주 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가끔 지나가다가 똑바로 이, 이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되게 아주 익숙한 줄모습저어요하게 저장하다가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어쨌건 자주 한다거나 또는 네. 구체적으로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추상적으로 할 거면 좀 자주 음. 하는 게 좋고요 음. 어, 물론 이제 자주 구체적으로 하면 베스트지만 음. 그게 하기 힘들다면 어,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음. 거죠 피드백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사람을 자꾸 깨는 걸이 피드백이라고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후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심이 담겨야 돼요. 진심이 담겨 네. 있고, 그 진심은 희한하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아마 그 쇼핑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매장에 가서 약간 허름하게 입고 가면 고급 매장에 가면 약간 그 무시, 그러니까 어. 겉으로 말은 친절해요. 아, 고객님 오셨어요. 하지만 뭔가 무시하는 그. 그러니까 아니, 그것보다 옷을 입고 나면, 어,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거. 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웃음> 네, 비슷하게 진심이 다 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리더가 팔로우들한테 피드백을 줄때 어, 나는 정말 너의 성장을 네.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데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실수투성이였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피드백 관련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 건요. 리더 입장에서 어, 휘,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걸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괜히 싫은 소리 하면 쟤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계속 빙빙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그런 얘기들이 나가는 거죠. 그렇네요. 네. 정말 솔직한 피드백이 중요하다. 꼭 음. 덧붙여 말씀드리고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불편하고 음. 어, 짜증나고 혹은 막 감당해야 될그 감정적인 상처가 있더라고 음. 어, 할 얘기는 뭐 하는 게 맞다고 라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방식 음. 그 방식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리더십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는 다 이제 감정적인 이슈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설령 좀안 좋은 얘기를 들었더라도저 리더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음. 있고 이렇다면 뭐 그렇게 상처 안 받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개선의 기회를 잡고요 철저하게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네가 어, A, B, C 행동을 네. 했다 네, 네. 혹은 뭐 A, B, C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좀당혹스럽게따르지미대업법이런고하더요 음. 네 음. 네, 네. 네가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음. 네가 이런 팩트들,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당황스러웠다 그 자녀 교육에서도 그런 아,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피드백은 깨는 게 아니라는 것 네. 맞습니다 어 정리하면 음.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